매생이, 매생이 굴국. 오늘은 매생이 굴 떡국 끓일 거야. 소금을, 여기다 연한 소금을 좀 타서. 떡국을 왜 이제? 응? 해가 전... 지났는데. 떡국 아무튼 먹으면 되지. 한 번만 살짝 쪽이 있나 한번 확인 하고, 살짝 씻어주면 돼. 물은 여러 번 씻으면 맛있는 물이 다 음, 빠져. 어디어 응, 아니야 살이야. 이렇게 하면 손으로 만지면 딱딱하니 걸려. 저살 조각. 쪽인가? 저, 보기도 잘 본다. 살, 살 조각 맞아? 응. 야먹어보라 맛있다. 매생이. 겨울에는 이거 매생이 넣고 끓이면 맛있다. 두 세네 번 마시지. 두번 마시. 이거 1 이거는 어 160g이고 이거는 140g이야. 아닌가? 이게 이게 160g. 응? 네? 이게 140g. 안쓰 봐. 아니 260g. 260g. 360인데?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릇 그럭 적 아. 빼야 돼. 260 이거. 그릇이구만 이거 아, 160g. 어? 이거 그릇이 없어. 아, 그릇 무게가 음, 그릇 무게를 음, 외웠어요? 음, 음, 음. <웃음> 똑똑해. 어? 똑똑해. 아, 내가 왜뭘 그게 똑똑하냐? 떡국 이거, 이거 이거 물만두. 음. 물, 물만두인데 한봉지에서 조금 빼서 너무 많이 들어것같아서 이것도 260g이야. 떡은 떡은 몰라. 떡은 세 사람 먹을 거 조금 알아서 넣으면 되니까. 먼저 물을 물 끓고 떡부터 넣어야 돼. 뜯어 넣어. 넣 그냥 끓이면 끝나잖아. 음. 다된 다된 거네? 제일 쉬운 게 떡국이야. 물은, 물은 850ml. 850ml 물. 850ml 끓으니까 이게 세 사람 먹을 게딱 적당한 거 같아. 끓으면, 끓으면 굴도 넣고, 굴은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되니까, 매생이도. 이건 조선간장, 국간장, 마늘. 야 이거 미생이 들어가고 굴 들어가 그래서 음. 간장 조금만 넣어도 간이 맞네. 소금 넣더라면 짤뻔했다. 아 미생이가 짜니까. 바다에 바다에서 나온 거는 좀 음. 간이 있잖아. 끝났어요 후추 뿌리면. 어. 네 매생이 매생이 굴국 안성해요 물만두가 떡국과 같이 넣어서 끓이면 맛있어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매생이 굴국을 물만두 넣고 끓여가지고요 저녁 식사예요 어, 감사합니다.